나는 난간 쪽에 있는 놈들을 처리할게. 행운을 빌어, 병아리. 여기 내가 처리하지. 수면 가스를 사용해서 아래쪽 경비병들을 잠재우는 거야. 알수 있지? 제대로 <끝> 쭉쭉 가! 위는 네개 맡기라고! 이걸로 여기는 끝! 아직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웃음> 자 가자고! 아직 한참 남았어! 기록에는 어디 있는 거야? 굼뜩이... 좀더 빨리 움직여 하지 마라. 지금부터 성벽을 타고 넘어간다. 그래, 우리 아베크레 그래. 임무의 과정. 적군 귀찮아 적군 돌판다 키르카 이걸로 끝이다 응. 다들 수고했다. 이제는 나는... <웃음> 소리가 들린다.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왜 너희들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지? 먹지 못한다면 먹힐 뿐이다. <웃음> <웃음> you <laughs> 나는 너의 그림자 네 삶의 시작이고 끝이기도 하지 오직 나만이 너에게 자유를 줄수 있는 존재 그래, 깨닫기 위해선 고통이 따르는 것 <웃음> 검은 피가 내릴 거야 <웃음> 세상은 어둠에 먹 키고 자, 너도 마주할 시간이다 <웃음> 있죠. 부디 당신께 저의 목소리가 기다렸습니다. 운명이 당신을 이곳으로 인도했군요. 여기는 트리시온, 모든 걸 지켜볼 수 있는 세상이. 빛의 길을 따라 저에길로 오세요.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던 악마들이 움직이고 있어. 요 오래 전 악마로부터 세상을 구했던 힘 아카가 필요합니다. 여기 예언의 서를 열어보세요 당신에게 새로운 운명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Bruh. <laughs> 당신이 선택한 길에 루페온의 축복이 있기를 아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하겠어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미래를 지켜주세요 혼돈이 다시 세상의 빛을 잠식하기 전에